야! 뭐야! 너무 맛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 떡볶이 때문에 인생이 바뀐 남자 고명아입니다. 아, 아, 네. 환영합니다. 자실뭐 yeah. 견디면 얼마나 견디면 예. 뭐이 떡볶이 를닌아하는데한번쯤은다 먹어봤죠. 떡볶이를 이제 뭐 좋아하는데 얼마큼 좋아하냐? 도대체 예. 여기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음, 이정도 되겠습니다? 떡볶이 예.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요? 결혼이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셨죠? 성실하고 가끔씩 특별한 선물로 날 감동시켜주기도 하고 나 당신 사랑해요 근데 네, 떡볶이를 네. 그럼 꼬신 거예요? 지윤이가 제정신이야. 떡볶이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말하면 되죠. 좀이구심을 표했죠. 어떻게 된 거냐. 아, 뭐 그이유가어떻기긴 하지만 네. 어떻게 인지. 네. 이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꼬시려고 떡볶이를 한 횟수가 거의 천번 넘게 떡볶이를 만들어봤어요. 아하. 떡볶이 때문에 아하. 1년에 제가 한 6만 킬로를 어요 떡볶이 때문에? 떡볶이 네. 먹으려고? 떡볶이, 네. 떡볶이 투어. 떡볶이 투어 때문에. 거의, 거의 3년, 8차 이제 바아다입니다제 와이프가 부산에 뭐 국제시장에 그 유명한 그뭐물안 넣고 끓인 떡볶이가 어물떡 방송에 나온 거야 어. 그거 먹으러 부산을 가자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부산을 가서 어. 그걸 먹고 집에 와서 똑같이 만들어 보고 어. 그래. 사실 뭐 서, 인터넷 쳐보면 서울의 3대 떡볶이 어, 어, 맞아, 전국 맞아. 10대 떡볶이 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 그런 저는 이미 다 이제 뛰었고 네. 그런 데는 아, 아. 이제 다 띄었고 아. 와이프랑 이제 휴게소를 찾아다녔지 아, 아, 아, 휴게소? 정말 전국에서 떡볶이가 떡볶이로 제일 맛있는 휴게소는 그럼? 충북 음성휴게소 음성휴서 떡볶이 그래서 내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음성? 왜 여기 떡볶이가 어 맛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은성이 충북 음성이 꽃, 꽃으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내가 볼때 가운데서 야. 고춧가루나 음, 고추장이 고추. 좋은 게 있어서 어. 당연히 맛있겠구나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아 그런 아. 말이 좀 우리가 있잖아요. <웃음> 백문이 불일견이고 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그리고 뭐 저기 잘 만드신다고 하니까 떡볶이 오늘 좀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진짜요? 아. 아까 녹화할 때 계속 밖에서 야. 저는 아하 그래요? 만들고 아 진짜? 아. 아. 대신에 아. 근데 이게 정말 대중적인 야. 맛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설명을 좀 들으셔야 아, 돼요 필연이야? 대주 아니야 절대 표준 아니고 아.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네. 음. 오로지 육수를 제가 저만의 비법으로 어 만들어서. 육수가또 중요해요. 이거 어떤 베이스일지 네. 입니까 이제 해, 해물 베이스. 해물, 해물, 해물 베이스. 베이스. 해물 나도 해물 그렇게 하는. 아, 그런 말이죠. 저희가 한번 어, 먹어보고. 뭔지? 이름은 해장떡볶이. 해장떡볶이. 해장 떡볶이. 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네. 먹는 법이 있어요. 그냥 색깔 포크로. 자체가. 국물하고 좀. 네. 심심한. 어, 심하죠. 심지 희미, 않느냐. 심심하지 아, 그건 조금. 배추? 와, 떡볶이에 뭐가 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이제 좀 부드러운 떡볶이를.